오늘하 노아입니다. 오늘은 네? 와, 첫 런샵이야. 유니크 무주섬. 유니크하다. 전시회를 보러 가는 길에 귀여운 작은 상점이 있었습니다. 야. 상점에서 이런 것도 봤다 이러면서. 아, 어... 아무튼 다들 아시지 않을까? 이 아린이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. 아, <웃음> 어, 다들. 귀여워. 큐포스케 날리. 와, 나얘 갖고 싶다. 오! 얘또 있다, 야! <웃음> 어 특가야! 12,000원으로 어, 얘! 오? 안 팔려? 누가 알아! 토이스토 아니면 아무도 모르지! 어, 얘네구나, 이렇게! 음. 예쁘네! 사! 깔때 사세요, 고객님! 너가 사? 전 이번 달 파산입니다! 뭔치치야 <웃음> 어, 홍아 <우와>, 너무 귀여워! <웃음> 너도... 많이 너... 예쁘게 봐주세요! <웃음> Sorry, f o r 와 너무 귀여워! 어떡해? 여기는 50 50 스토어 이런거 재테크 재테크 용이야 <웃음> 재테크 하세요 고객님 고생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몰랑이도 있고 레고도 있고 플레이모빌도 있고 유미도 있고 세포도 있고 피카츄도 있고 가축을 다 갖췄다 <웃음> <다 갖췄다야. 웃음> 야 어떻게든 다 갖췄다 야야 이거 무슨 미래로 가는 터널 같아 시자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성인 13,000원, 청소년 10,000원입니다 여기서 할인 꿀팁! CJ1카드 앱에서 쿠폰 다운로드 시 등급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전시를 둘러보러 갈까요? 스펀지밥의 행복을 찾아서 너무 귀엽다 뚱이에요 어, 근데... 아 전시는 포토존 위주로 준비되어 있어요.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사진 찍기 위해 조금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전시실로 가볼까요?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 있죠? 거의 다 포토존이에요. <웃음>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례를 기다려야 한답니다. 단점이 사진찍을 때 다들 보시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. 부끄럽죠? <웃음> 다음 전시술은 체험형이었어요. 간단한 게임을 하고 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었답니다. 게임 옆에 스탬프를 찍으시면 직원분께서 스티커를 나눠주세요 <웃음> 소원의 음물동전 교환기? 이거 뭐야? 기하는거아 어디다 나? 여기 아, 여기 아이게다 우와. 우와 소원 빌어 하느님 아버지 와와와와 와, 와, 와, 뭐야 와나손 이루어질려나봐 응응어 음. 이거 왜 불이 꺼져 있대야 아 이거 돌리면은 전기가 나오는 거야 네가 돌려봐 내가 찍어줄게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아니 더 빨리 더 빨리요 알우와 아 감사합니다 야옹 음, 야 음. 어. 굿즈샵이야 출근 안녕히 세요 굿즈는 어, 전시를 어, 보시지 않아도 귀여워. 구입하실 수 있어요 너 스펀지밥에 키덜트가 되지 않으려아 <웃음> 아, 이게 그거나 뚱이 <웃음> <웃음> 와 어마어마하다이야 이거는 좀 살만하다 오 <웃음> 너무 귀엽다 개 비싸네? 개 비싸네 <웃음> 어, 되게 비싸네? 어, 이거 하나 사면 두 개야 어때? 이만 왜 거지? 하나하나 젤리 피쉬 우와 이것도 이쁘다 아 뒤에 끼는 거야? 어 이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, 야, 네가 좋아하는 상구다 상구 상구는 못멜려와 이거 봐 액션 맥주잔이래 우와 쌍구 아빠 맥주 마셔? 어, 맨날 먹지, 집에이서 <웃음> 괜찮아? 내 애기도 보는 건데? 이거 너무 귀엽다. 왠지 한, 한잔 달라고 할것 같은데? 뭐야. 와 자네? 어때? 짱구의 키덜트계를한번 접수해볼래? 접수. <웃음> 저 엽서만 샀어요. 이번 달 파산이라서, 여러분. 엽서 예쁘 블링블링하니. 먹어야지, 먹어야지, 먹어야지, 세트 먹어야지 달고나 이벤트야 우와, 우와, 우와 다양한 스펀지밥 메뉴들이 아주 귀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유저블 컵은 스펀지밥 음료를 주문 시 선착순으로 맞아. 무료로 증정이랍니다 디즈 버즈죠? 여기 장구도 있어, 장구 짠. 근데 이 손가락 뜨고 너무 어렵겠다. 이거 약간 이그 녹여가면서 해야 돼, 알지? 아너그퉁퉁한 손으로 안될것 같은데. 나부러뜨려도 뭐라 하기 없기, 이기 없기. 원래 하긴 해. 너무 딴딴스야. 렌박. 너 어, 원래. 이거 어떻게 해, 여기를? 이미자야. 왜? 네. 아 어, 손가락 나갔어. 이거 할수 없어요. 뚱이로 했었어야지, 아저씨요. 메론 스미디입니다스미디 스무디. <웃음> 어. 여러분 지금 와. 뭐 맛있는데? 메로나에 물 우유 덮았 나. <웃음> 아닌데. 너 한번 씹으래 볼래? 내가 먹어야 알지. 뭘먹어야 알아 지금까지 계속 먹었으면서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씹으리나 한번 보자. 씹으려 봐. 메로나보다 훨씬 더 풍미가 있는데. 풍미? <웃음> 무슨 풍미? 메론의 <메로네> 풍미. <웃음> 땡이야? 브로 약간 스코한 맛이 있어. 전혀 <웃음> 썰어봐 요송이이요 송이요. 송이요. 송이야 송이요. 송이 먹네 한입에 이요송요 음, 롤케이크인데 롤케이크인 롤페익인 건 알지. 그 안에 떡이 엄청 차가워. 그리고 딸기잼이 있고 크림의 부드러움. 야, 그럼 크림이 부드럽지 그 크림이 딱딱하냐? 맛이 그냥 그밖에 안 돼? 해봐, 아. 한번 해봐. 야, 이거 크림을 이렇게 듬뿍 처발처발해서 푹 떠서. 어 아, 맛있어. 크림 잔뜩 묻었어 입술에. 맛있... 생크림이 되게 가볍지 않고 약간 우유의 그 밀크의 맛이 아주 진하게 느껴지면서 그 풍미와 함께 아이스 찹쌀떡이 쫀득쫀득 씹히는 맛나 아, 별 차이 없는데? 이 가운데 이게 떡이에요, 여러분. 이거. 아니, 이게 떡이 떡이야. 예, 예. 그래, 얘 예. 예. 가운데. 얘라는 음, 예. 예. 줄. 오우, 어? 시네샤. 오 라쏘. 졸깃해. 이거 빈님 사셨는데. 우와, 되게 크다. 딸기 향은 나지 않아요, 여러분. 어 이렇게 짜부스가 됐어, 지퍼가 됐는데. <웃음> 아, 귀여워. 우와 버터컵, 야 버터컵 그래도 인형 나왔다, 야얘 그래도 인지도 없는데. <웃음> 야, 이거 너무 귀엽다. 가방에 달고 싶어. 좀지저분 메탈이? 약간 그 느낌이야, 약간 원래 빈티지 스타일. 파워마치야? 새것 어? 거야. 미혼진. 험블러야 블루보틀 같은 거. 블루보틀 아닌데? 손블로버터에서 재질이잖아 어디가? 뱀비 <웃음> 매그네 뱀비 캐럿님 런다님 이쁘다 음, 뭔가 개같이 생겼는데? 네? 멍멍이 오 예쁘다 이렇게 혹처럼 달려가지고 혹이라요아저씨요뭐 여기는 뭐뭐 맨날 예, 있는거지 뭐 맨날 있는거 뭐. 있는 있던거 여러분 여기 똑같아요 뭐 없어 뭐 맨날 똑같은거지 뭐 여기 볼 것도 없고 음, 없습니다. <S> <S> <놀람>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해요아고맙다고 Thank so much.